곧 이은 두 번째 총성, 아베 전 총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총격범은 올해 41살의 야마가미테치야 그는 달아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집안에선 범행에 쓰인 것과 유사한 사제총과 화약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인근의 한 건물에 시험 발사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6발의 네. 탄은 저격에 사용된 총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사격을 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안세!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 씨가 이대 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뉴카이도 호보 동시 2 0 0 0만 원, 연금. 네, 사라니 수그 3 0만 원. 총계 1조가 되네. 보험금도 부동산에 네. 코레 총액이 그라, 다테 어떤가 유노아, 혼이 뭐 보이잖아요. 주이가 주이 캔기 줄 며칠 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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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하게도 나도 간절할 정도로 총을 가지고 싶다. 어째서일까? 아베 전 총리가 표적이 된건지난해 열린 통일교 관련 단체의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영상 축전을 보냈습니다. 해외와 토력사해한자소사를하며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문 일가를 다 죽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베는 본래의 적은 아닙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교 지지자일 뿐입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총격 테러에 통일교의 이름이 연일 거론되자 교단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친이 통일교 신자인 건 맞지만 헌금 규모와 파산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복지가 교단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모친의 헌금액은 알려진 것만 1억엔, 우리 돈 10억 원에 다릅니다. 일본 통일교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액의 헌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무리 신앙에 깊다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헌금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교단 측의 기자 회견이 열린 다음 날한 변호사 그룹이 반박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산사残念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160만 대, 집에 おいといといて 집에 에ある悪い例 이른바 영감상법 영험한 물건을 사 조상의 원한과 죄를 풀어주어야 후손이 잘 된다는 게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지난 35년간 접수된 피해 금액만 약 1조 2천억 원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는 곳은 청평 교주가 거주하고 있는 청평은 통일교 신도들에게 성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조상해원식과 조상축복식은 영감상법이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 관련 의식입니다. 야마가미의 모친 또한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7대 조상까지 하던 의식은 210대까지 늘어났고, 현재는 430대까지 진행 중 일대를 30년으로 해서 보면 1 2,900년 전 조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는 하는... 때? 네. 거기가 제일 비싸요. 네. 1대부터 70, 네. 70만 원데 네. 70만 원.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1대에서 430대까지의 조상들과 일생 배운 명인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거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 교약 모든 그지도 집, 빌빌딩 모든 것을 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매달 교회에 목표가 있 이번 달 何百万円集めましょう献金しましょう教祖はもうそうしなさいともう財産も全部なくなるぐらい日本人は献金しないといけないと日本が過去に韓国を占領してネシアがいる国を怪我してしまったのでなのでずっと謝り続けなきゃいけないしもう統一協会にお金を渡さなきゃあの、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마세요.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우리가 천일국이란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요물복복해해야 돼요. 국은 한국은 한국은 뭐라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당시 은본 통일교 총회장. 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간한로은한일은 한국은 한지구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시은 한국은 한국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통일교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노우의 요시육기. 20여 년 전, 아베 전 총리가 관방 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보좌해온 아베의 최측근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는 16만 5천여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관계된 국회의원은 117명. 다수가 아베 파벌입니다. 당뇨들도 절반 가까이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성 장관도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교회의난와존해 있습니다. 오케이선오しております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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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자민당 내 극우파였던 기시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기시노부스케는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둘을 이어준 건 반공이념. 1968년 1월 국제승공연합이 한국에 창설되고 3개월 뒤 일본국제승공연합이 설립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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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여러분이あの北村さんの選挙の時にあのしてくださいって2013년の参議院選挙で北村兼雄さんていうあの自民党選挙でその全の本 사실 확인 을 위해 기타무라 치네오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PD 수첩의 질문에 기타무라 의원은 통일교칙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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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3년간 일본 통일교회 헌금 실태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과의 관계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가와 통일교회 유착 관계는 자칫 한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